<웃음>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드입니다 비트코인이 6천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비트코인 차트 모음을 좀 해봤어요 분석들을 여러개를 가져와 봤는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고 차트를 잘볼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분석가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차트 여러 개를 모아봤는데 차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차트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저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네 저게 제일 맞는 것같아 라고 하시는 거 찾아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블로그 인포 텔레그램 채팅방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트위터 계정도 팔로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제 바로 핵트님의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한달반 전부터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직 아니에요. 다행히. 근데 이제 공포라인을 뚫고 이 항복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공포라인을 뚫고 상승을 하나 했더니 이렇게 강력한 정항을 뚫지 못하고 추세선 2번까지 내려온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 이세 가지 노란색 점선들 있죠.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이 지지선이랑 저항선들인데 7,800대가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힘들게 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뭐 6,000에서 7,0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핵트님의 차트에 따르면 은이 6,500대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은 추세선 3번까지 4,000대까지도 깨진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핵트님이 어, 영상에서 잠깐 보여주신 분인데 비트코인이 전에 찍었던 저점인 6200대까지 다시 가서 강력한 지지선에 지지를 받고 이 쌍바닥을 이렇게 찍은 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도 이제 인생처럼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기억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아 이거 더 내려갈 거다. 빨간 박스 아직 터치도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보이시는 저 빨간색 박스 이거 보이시죠? 여기를 사실 아직도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박스를 어느 정도 좀 터치를 해주고 이제 박스를 들어갔다 나와야 이제 그 힘으로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 빨간색 박스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해서 봤을 때 보시면 4천에서 6천 이 사이 이 사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니 제가 이 영상을 진짜 정리를 하는 도중에 6,700불이었던 게 지금은 또 순식간에 또 7,100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진짜 이러다가도 또확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어,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제 또래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또 전업투자자로 일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주식 공부할 때처럼 진짜 다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저 또한 뭐 투잡으로 뭐 트레이딩을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나 진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많이 해야겠죠? 같이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저랑 기초부터 차근차근. 트위터랑 스팀이에서이 6천대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글들을 제가 봐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진심으로 상승을 희망을 합니다. 절대 하락을 바라는 거 아니고요. 어, 항상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머릿속에 그려놓고 가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대비라고 해봐야 저는 좀은 그래서 이 도널드 이, 이 캐릭터 있죠? 이분? 이분 제가 트위터를 팔로우 하는 중에한 분인데 이분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비트코인 하락 추세선 있죠? 이거 이게 매우 과대평가 되어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인 이 하락 추세선을 보여주면서 이 하락선 뚫으면 바로 상승 릴리 갈것 같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나는 이거에 반대한다 왜냐? 2014년에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2014년에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선을 뚫었었는데 얼마 상승하지 못하고 거의 그렇게 하락장으로 2년은 그렇게 쭉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멀리서 보니까 우리가 사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락선이 단기선에 불과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꿈같은 하락장이 바로 오지 않았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럼 바닥이 어딘데? 디 네가 말하는 바닥은 그럼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어 대각선이 아니고 수직선이랑 수평선을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비트코인의 이 RSI가 마이너스로 넘어가지 않고 0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하락더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상 봤을 때 2750을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나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4000도 아니고 3000도 아니고 2000대라니 진짜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2014년이랑 2018년 겹친 거 보니까 너무 비슷하죠 똑같이 생겼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현실부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래요? <웃음>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팀잇의 혜진씨 블로그를 보면요 저번에 하락장을 모기로 표현을 했어요. 기엽자 그래서 이번에도 모기 패턴이 나왔는데 뾰족하게 내려갔다가 또 뾰족하게 올라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 그림도 되게 귀엽게 그려는 주셨는데 이 맥디 그래프로 봐도 저는 저렇게 이렇게 애지를 그리면서 분석을 하는 거 진짜 몰랐거든요. 차트만, 이 봉만, 캔들만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는데 기긴 RSA도 그렇고 좀 많이 그쪽에서도 선을 많이 긋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어 일단은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고 어 우리 차트 이렇게 보면서 진짜 공부를 같이 합시다 여러분 제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음 블록체인 공부도 하고 차트 공부도 하고 코인 공부까지도 최대한 할수 있는 걸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할수 있는 걸로 했습니다 어,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든 링크는 일단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분석글 찾아가지고 그거 보시면 되고 일단 여러분 6천대... 지금 몇이냐? 음 지금 7천대네? <웃음> 지금 비트코인이 6천, ,000, 7천을 왔다 가고 있는 이런 음, 무서운 하락장을 하고 있는데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몰라요. 저는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락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웃음> 알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주말동안 너무 차트만 보지 마시고 저는 주말동안 좀 놓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말에는 좀푹 쉬시고 차트 그만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게 노시고 토요일에 심심하신 분은 우리 블록체인 라이브 오후 4시에 블록인포 채널 통해서 라이브 보시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 안녕. 안녕.